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1화 잘 보셨나요? 아무리 드라마이고 스토리 전개를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너무 화가 나는 내용이었네요. 즐거운 저녁을 먹으며 보는 시간대인데 체할 것 같은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11화까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네요 제가 너무 과몰입해서 작품을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작품을 보며 주에라한테 분노를 해야 하는데 괜히 착한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가 나게 하는 착한 인물은 정겨울의 아빠 정현태입니다. 정현태는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이 없는 설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시파가 끝나고 앞으로 주에라가 오세연을 죽이려고 한 다음에 정현태한테 다 뒤집어 쓸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현태는 오세연에게 심각한 민폐를 끼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현태는 백화점에서 남유진과 주애라의 불륜 현장을 포착하러다. 엄한 오세연을 잡았었죠. 이때도 정현태의 멍청함 때문에 분노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애라는 이 현장을 목격했었죠. 11화 마지막에서 남유진은 가족들 앞에서 바람을 폈다고 말했습니다. 남유진은 상대가 주애라가 아니라 오세연이라고 말하겠죠. 백화점에서 cctv로 정현태가 오세연을 거칠게 잡는 장면도 있었고 해서 주애라는 정현태가 사위의 바람 대상인 오세연을 죽이려고 했다고 믿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범행 도구까지 위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오세연을 가해를 한 못된 인간은 당연히 주애라이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간접적인 요인에 정현태의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화 예고를 보면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되는 정현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막말로 정현태가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할 거면 얼른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런 최악의 사태가 안올수 있게 정현태가잘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정현태가 혹시나 감옥에서 죽는 설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극한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각성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청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분노를 하면서 이 작품을 보고 있지만 주에라가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싶기에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겨울이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 어떻게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의 시작이 나와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시청자들의 이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착한 사람들이 주에라 한 명한테 당하고 있어요. 부디 바라올 건데 이제는 시원한 사이다 내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좋은 스토리의 작품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구마만 먹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현태가 감옥에 감으로서 오세린과 정겨울 그리고 다른 선한 사람들의 맹활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악당 주에라의 감옥행과 정겨울의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